어디가노지? 저희집 신나위산 등산하러고니다밤에밤 9시 50분 아침에 목걸이 팔고 <웃음> 9시 50분에 10시에 출발해서 새벽에 이제 일출을 보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일명인데 더 탄답니다. 지금. 저희 출발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 한쪽 파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제 4시간, 4시간 동안 갑니다. 지금 현재 12시 41분입니다. 저희는 저 차를 타고 왔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와 사람 많다. 가볼게요. Let's get it. 매장입니면 매장 스미커즈가3 5파져드입니다 삐져나가면서. 삐이서 삐져나가면서. 삐져나가면서. 삐 다 낙타는데 안녕 저기 불빛이 정상입니다 다다 카이키 리스티어아 힘들어 아 힘들어 또 있고 리리도있 이거, 허리. 이거,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다 이거,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리. 이거, 허 a 이거 없어? 자 이제 해 떠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신화 위산이고 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장난 아니 반대쪽도 장난이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하게시게요 저금좀 좋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내려갑니다. 아우, 쪼바. 쪼바라 쪼바라. 엔지 아, 엔티 있다. 이동합니다. 일단. 자, 이동해요. 조심해라. 여기는 좀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되겠다. 오우 고양이네. 불에 어디에 있으면 되는데? 아, 여기요? 볼수 있는 곳만 좀 가보세요. 아우, 저는 끝까지 가는데, 그러면. 안돼 안돼. 끝까지 갑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웃음> 두분한 <웃음> 찍을 때 빼야죠. 되 오, 딱그 라인에 <웃음> 거의 두 눈이 좀 올려. 저우 씨, 저우 씨도 여기 인스타 사진. 아니, 여기 올라가서 인물 셀로 앉아 있어요여길 바라보지 말고 저기를 바라보세요. 약간 엉덩이가 아픈데 좀 더, 조금만 더 멋있는 쪽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멋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가방이 코로 How are you? How are you? h o 너무. r e you? How are you? h 왜저 아저씨 거지? u How are you? How are y 이 u How are y 니 u How w c w C. 아떻게부족하 나르는 거지. <놀랄> 와. 물이네 물물 물 나르네. 와, 와 네. 고생하네. 고생하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까먹지야>. 이제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희 봉고차 내렸던 곳입니다. 아, 한 15분 20분만 가면 되겠죠. 경치는 엄청 좋습니다. 더워서 힘들어서 그렇지. 물한 모금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어땠나요? 쉽게 보지 마세요 노르웨이 골랐는데 여러분 아,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때 3시간 내려올때 3시간 이제 내려갈게요 숙소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싸! <놀람> 아, 안녕 저 봉구를 타고 이제 저희 숙소로 갑니다 음, 이렇게앉요 안녕하세요 아, س ل